안녕하세요 보험 20년차 나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영업 20년을 하면서 실손보험 다음으로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보험이 나와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H사의 건강등급별 최대 3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로그오플에서 개인별 건강등급 확인 후 1,2등급 같은 경우는 최대 35% 할인 3,4등급은 15% 그리고 5, 6등급은 표준체, 7에서 9등급 같은 경우는 할증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기존 표준체 보험 대비 최대 35% 할인을 받으면서도 질병형 보험의 경우 알리러이면 딱두 가지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만 묻고 두 번째 질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장질환만 묻습니다. 이렇게 기존 보험 대비 질문도 간소화하면서 최대 35%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보험의 알리 의무와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질문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장 질환은 동일하지만 고혈압, 당뇨, 강경화증 같은 경우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존 보험 대비 질문 또한 간소화하면서 최대 3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험영업 20년을 하면서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보험이고요 H사의 건강등급별 보험은 많은 분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많이 받을 걸로 예측이 되는 보험입니다 H사의 건강등급별 보험 추천 대상으로는 첫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에서는 부담보 할증도는 의사 소견서 제출로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또한 기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할증, 부담보, 유병자 보험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세 번째 추천 대상으로는 5년 이내에 고혈압, 당뇨, 안경화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안 관련, 뇌 관련, 심장 관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할증 부담보. 유병자보험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 또한 추천대상이고요. 그리고 네번째 추천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또는 1년, 2년, 3년 주기적으로 추적관찰 하시는 분들. 어, 예를 들면 갑상선의 결절, 유방의 결절, 담낭의 결절 등으로 주기적으로 추적관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추적관찰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추천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건강검진 결과가 매우 양호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받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위에 다섯 가지 사례의 고객님들은 H사의 건강등급별 보험 추천 대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입한 고객님 사례를 안내를 드리면 29세의 고객님으로 3대 질병, 질병수술비, 1호종수술비를 가입하고 싶다고 저에게 의뢰를 했고 90세 만기 20년 납으로 어린이보험으로 추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병력 확인 결과 2020년에 이명으로 약 3개월 정도 약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심사를 올리니 비, 고막 중위 관련 정기감부담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H사의 건강등급별 보험을 안내해 드린 후 로그 오프에서 개인별 건강등급을 확인해 보니 4등급이 나와서 어린이보험과 H사의 건강등급별 비교 후 보험료도 어린이보험 대비해서 약 15% 정도 저렴하게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매우 만족하신 사례였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위에 다섯 가지 사례를 영상으로 올려서 부담보 할인으로 부담보 할증 없이 최대 35% 할인을 받은 고객님들 사례를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보 가입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